1995년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 발생 직전 라디오에서 큰 소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상현상이 다수보고가 되었습니다. 암석의 압력을 가해 찌그러뜨리면 깨질 때 전기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이러한 노이즈가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3월 9일 그리고 3월 11일 대지진 발생 당일에도 지진 노이즈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의 전조현상으로는 지진노이즈 말고도 악취가 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시, 요코하마시, 미우라시 등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였으며 특히 미우라시 및 요코스카시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 휴신나 냄새가 난다, 혹은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가 난다는 등 2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악취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판단은 활단층이 갈라지거나 플레이트가 어긋나면 악취가 난다며 미우라 반도와 보소 반도 남부는 활단층이 지표면에 노출돼 있어 활단층 바위가 부서지면 악취가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2016년도에 부산과 울산에서도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에 대하여는 한국도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열도 전역에서 심에어들이 출현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대왕오징어 고래 등이 출현하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 동물들에게는 소리 전기 전자파 냄새 등에 대한 감지력이 인간과 비교해 더 우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은 땅속의 넓은 범위에서 딱딱한 안반들이 파괴되어 어긋나거나 만나며 커다란 에너지 변화를 동반하며 이에 안반이 변형되거나 지하 수위가 변동되거나 지진의 발생 전부터 미약하게 특이한 음, 전기, 전자파, 냄새가 주위의 지면이나 대기 등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동물들이 감지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후지산의 호수 수위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지진의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각 내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물이 변이 될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물이나 호수에서 물이 사라지거나 다른 경우에는 물의 수위가 갑자기 상승할 때 지진 전조 현상으로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지표 온도가 변화할 때도 지진 전조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각 내부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지각이 가열되거나 냉각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면이 뜨거워지거나 다른 경우에는 지면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뜰때 발생한 터키 시리아 대지진 때에도 지진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대지진 발생 직전에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에 갑자기 건물 사이로 선광이 번쩍였으며 푸른빛이 훨씬 크고 선명하게 보였으며 정체불명 의 큰소리 또한 점점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도시 전체가 정전되면서 암흑 에 빠졌고 곧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진광이었습니다. 네. 지진광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때하늘에 빛이 번쩍이거나 얼마간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1965년에서 1967년 사이 일본 나가노에서 또 2007년 8월에는 페루피스코 지역 등에서 지진 발생 직전에 목격됐습니다. 또한 터키 대 지진 발생 직전에 많은 새떼가 하늘을 선회하였습니다. 일부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나무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새들은 큰 울음소리와 함께 계속해 허공을 돌며 비행했습니다. 인간은 대규모 S파 이전에 발생하는 지진 전조현상인 p 파를 느끼지 못하지만 조류는 p 파를 수초간 감지할 수 있습니다.